저는 광주 강역시에서 사는 일명 닉네임 권드레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는 중증 근무력증을 24년 차된 사람입니다. 1997년부터 24년 동안 중증 근무력증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전신에 마비가 와가지고 부분 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제가 이 하는 얘기가 무력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오늘은 한번 좀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증 근무력증을 처음 알게 될 때는요, 1997년 또, 6년 또 말에, 96년 또 말에, 제가 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화물차를 끌고, 이 후진을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갑자기 후진이 안, 되, 안 되더라고요. 오른쪽 손이 잘안 돼요? 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승용차를 타고, 뭐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중앙선이 이렇게 하나여야 되는데 중앙선이 약간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무심결를 이렇게 쟤는데 한 2, 3일 일 정도 되니까 이게 복시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선이 운전을 못하겠어요 한쪽 눈을 으 감고 이렇게 운전을 했죠 이렇게 감고 운전을 하고 한 일주일쯤 됐을 때는 온몸에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2차 병원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또 다른 병원을 또 갔습니다. 2차 병원을 또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3차 병원을 갔어요. 또 다른 병원 세번째간 거죠. 왜 다음 날갔더니 이렇게 신경 검사하고 먼 경사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 그 의사선생님 친구분이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더니 이런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로 보내봐라 했던,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신경과가서 검사를 이것저것 하더니 중증 근무력증 같대요 그러면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원을 하러 갈 때는 수영차를 몰고 갔습니다. 짐 챙겨가지고 수영차를 몰고 갔는데 근그 무력증량을 스테로 지금 생각하니까 스테로이드인 것 같아요. 0.5mm짜리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반알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알을 먹고 있었는데 자고 났는데 전혀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 제가 광주광역시에 살거든요. 전남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검사를 하니까 중증근무력증 같대요 하고 입원을 해라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전신에 이렇게 중증근무력증이 오면 부분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도 못 올리겠고 밥도 못 먹겠어요. 이아구 이빨이 힘이 없어가지고 김치도 씹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중증근 무력증에는 가슴을 벌리고 흉선을 좀 제거하고 나면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아차 이거 안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또 2, 3일이 지났어요. 정말 이제 그때는 곧,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입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갖고 흉선을 제거를 딱 했는데 가슴을 벌려놓으니까 찢어가지고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가슴을 벌려놓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흉선을 제거했다는데 아유 이렇게 헛짓개로 이렇게 집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 끝나면서요. 가슴을 벌리면은 기가 뭐다 빠져 나가버려가지고 그 기가 회복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 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15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점점 상태가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 좋아지냐면은 이건 좀 창피한 일인데 변기에 앉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누군 누가 이제 주사람이 부축해가지고 서 변기에 앉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것을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런 세월을 얼마만큼 보냈냐 하면 서 있지도 못해요 서 있지도 5분을 못쓰 3분, 2분? 1분도 서있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빨에 힘이 없어서 씹지를 못해요 김치같은거 씹지를 못하니까 물 말아서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고 삼키고 그런 생활을 한 3개월 이상 하다가 이러다가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회복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40대, 30대 후반, 40대가 될 때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재활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서,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기어도 다니고, 약간 섰다가 또 기어 다니고, 해서, 처음에는 5m를 못 갔는데 그 다음날 한또 며칠 있으면 6m 가고 또 며칠 지나면 7m 가고 1분 이렇게 서 있지도 못했는데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2분도 쉬고 3분도 쉬고 그런 생활을 한 6개월 이상 하니까 약간 이제 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병원에 계속 다했죠 심근과에 주는 약대로 먹고 이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스테로이드 0.5mm 짜리를 아홉 이씩 먹었던 것 같아요. 아홉 개, 0 개씩 아침 저녁으로 메스티론 안 먹고 스테이드만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그 효과가 없어요. 스테이드 효과가 힘을 받아야 하는데 약이 받는 기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6개월을 지나서도 그 효과가 없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운동을 조금씩 하고 조금씩 하고 쉬고 운동하고 그래서 한 1년쯤 되니까 발에 좀 힘이 어서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얕은 산. 처음에는 거의 한 5m 가고 쉬고 또 10m 가서 쉬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m 가다 쉬고 20m 가다 쉬고 조금 더 늘어나니까 한한달 정도 하니까 100m도 가고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운동을 계속 시작하니까 려 보기에는 멀쩡해요. 얼굴이 헌하니, 이렇게, 보기에는 멋지한데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온 몸에 힘이 없으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운동을 하고, 약을 계속 먹으면서, 다른 약이, 별 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약이, 중증, 병원에서 만난 중증, 근무력증, 그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눈이 이렇게 처지는 사람이 제일 많고, 또, 저같이 전신으로 오면은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에 전신으로 왔 눈도 이렇게 쳐져가지고 저는 눈을 이렇게 하금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눈을 네. 너무 쳐져가지고 그 이거 뭐 자르고 그런 것은 겁이 없고요 그냥 잘라내고 이렇게 눈이 좀 떴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잘라냈습니다 안깎아가지고 근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하죠 가슴 벌렸지. 눈도 잘랐지.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여성으로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수선가게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노동일을 못하니까요. 한 1년 지나, 2년 지나서 힘이 좀 생기니까 이 가위질 정도는 약간 이렇게 하겠는데 가위질 정도는 이렇게 약간 하겠는데 오래 일을 못해요. 3 0분일하면 30분 쉬어야 됩니다. 그래 점점, 점 1년, 2년 지나니까는, 또 3, 4년 지나니까는, 한 40분 일하면은 20분 쉬고, 또 50분 일하면은 10분 쉬고, 하다가 하루면은 많이 일하면 4시간, 5시간, 그렇게 하면 저녁에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중증그 무력증 그 환자들이, 신경과 선생님도 잘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안 알아봐서 학문적으로만 연구한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몸으로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환자들한테. 포기는 멀쩡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가 아프고 이러는데 본인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 고통은. 얼마만큼 아프고 힘이 없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상시에도 막 근육이 아픕니다. 온 몸이 근육이 조금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가 나면 온 근육이 아파가지고 저는 그 근육증을 근육이 아픈 것을 진통제 먹어도 안됩니다. 많이 아플 때는 그러면 안되면 술이라도 막엄 먹어 거워요술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증근무력증이 조금 희한한 게저 같은 경우는 막걸리를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막걸리를 이렇게 막 먹으면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막을 깨고 나면 또 아침에 되면 온 근육이 막 이런 데가 다 아픕니다. 온 몸이 다 아파요. 근육이.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뭐 말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뭐 몽신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이런 데가 막 아리고 아프고. 아이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만 알지.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10년 조금 지났을 때, 제가 그 전남대학 병원, 화순병원에 갔습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주사 링으로 해가지고 1000ml를 맞아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과 교수님 하다가 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스테로이드를 한 1000ml짜리를 이렇게 몇번 맞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더 낫습니다. 한번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호자에 가서 사인하고 이번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대를 맞았습니다. 한 대를 천밀자한대 맞았는데 오 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힘이 없던 것이 힘이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씩. 그래가지고, 3일을 입원해서, 예, 3번을 맞았습니다, 1 0 0 짜리를. 3번을 맞았는데, 어 눈도 올라가고, 근육이 올라 붙더라고요, 이렇게. 올라 붙고, 여기 어깨에 힘이 나요. 제가 능계를 맞으면서, 조사 기 맞으면서, 계속 밖에 나가서, 능계통 들고 운동을 했습니다, 나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철봉 이런 것은 힘이 없어서 못 하고요, 이렇게. 못 하고, 계속 제, 힘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움직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또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맞으면은 스테로이드는 한 번에 쓸데게 탁 쓰고 약을 끊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병원만 다닌 게 아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경과 박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무리는 하지 말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갔습니다. 가서, 교수님, 저 죽어도 괜찮으니까 좀 놔주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원마도안 하고. 그러니까, 또세대에또 맞았어요. 세번을또 맞았더니, 어,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력이 이렇게 평소 때는 한 40%. 본 체력의 40% 밖에 안되는데 그걸 맞고 나니까 한 60%? 한 70%는 안 되고, 65% 정도 체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 같아요. 걸음걸이도. 사람이 걸어다닐 때는, 그러다니면 다리에 힘이 있으면, 딱, 딱, 딱, 딱,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발이 이렇게, 슬슬 걷는 거예요. 슬슬, 이렇게. 슬슬. 슬슬 걸으면은, 환자 같잖아요. 누가 봐도 환자예요. 근데, 그런데 환자가 아닌 분들은 걷는 거 보면은 딱, 딱, 딱, 딱 이렇게 걷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군대도 갔다 오고, 33개월 근무, 군대도 가서 33개월 군무하고 왔고,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고, 또 무슨 일을 하면은 열심히 해서 끝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증 근무력증은 이렇게 과로, 첫째가 과로에요 이게. 그 다음에 스트레스. 두 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밤낮이 없이 막 일을 하고 계속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가니까 그런 게인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무리는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한, 3년 전에 제가 2019년, 19년 2월 5일 날 또, 몸이 아프게 됐는데요. 그 전에 아프게 과정을, 그, 아플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의류 수선을 하는, 수선업을 하는데, 제가 96년도부터 인터넷을 쓰시해서 수선.CO.KR 점 홈페이지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이 양복 수선을 하는데, 여성 의류 전문이지만은 여성 의류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양복을 해가지고, 이제 고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가지고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내 가지고 수선점시오케해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쓰리 버튼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쓰리 버튼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더블 마이 라고 그래가지고 옷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더블 마이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또 더블 마이 유행하던데 갑자기 쓰리 버튼으로 바뀌니까, 유행이 바뀌니까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고치는 것을 재단해가지고 고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쓰리 버튼으로 고친다고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홈페이지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한글도 안됐때요 올렸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런데 일은 이렇게 많으니까 몸은 또안 따라주니까 직원을 두명 두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아 인터넷이 좋구나 해서 그때부터 카페 블로그를 운영을 해가지고 계속 했고요. 2019년 또 2월 5일 날 아프기 전에 어느 날 제가 그 전에는 유튜브를 계속 영상 찍어서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2000, 2017년 전까지는 이게 15분이 지나면 돈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어차피 그, 쭉 광고나 옴 만드는 과정 올려봐야, 이것이 별별이 없으니까 한 2초, 3, 이제 5분, 5분, 15분 안에서 막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짧은 것만 올렸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제가 옴 고치는 과정을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1시간 반, 2시간 됩니다. 그럼 그거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선하면서 양복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상을 1편, 2편, 7편, 8편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1편하고 8편만 올려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십시오 그래갖고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냥 보내기 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이제 그런 <웃음> 수선 집을 하면서 왜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중증 근무증 환자들은 절대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그 대도서관이라는 그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유튜브해서 이렇게 지금은 그때부터는 상업적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무료로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게임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하루면은 뭐월 뭐 30억을 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책을 갖다 보고 그 얘기도 쭉 들어보니까, 아, 유튜브가 2017년도부터는 무배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영상을 올릴 수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2018년, 7년, 그 얘기를 2018년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도 계속 영상을 만 찍었습니다. 혼자서 찍으면서 밤에도 찍고 새벽에도 찍고 눈만 뜨면 와서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또 편집해서 올리고 그 생활을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2019년 2월 5일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 전부터 배가 좀 아팠어요 아프기는 근데 배가 좀 아프긴 했는데 진통제 좀 먹고 견딜 만 했어요. 그래서 아, 왜 그런지 뭐그 뭐 정도 크리라고 생각을 못하고요 어, 2월 5일 날이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인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서 광주에 보면 상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돼서 세용차를 몰고 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도저히 아파 배가 막 아파가지고 차를 못 가지고 갈 정도인데 배를 잡고 가서 차를 대놓고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찍고 소변검사하고 모르겠다고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대장이. 그래서 빨리 그 전남대학교 병원에 연락을 해놨으니까 응급차를 타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라를 주워잡고 이렇게 갔더니 그것도 응급실에 가면 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순으로 수술을 하더만요. 라고 장이 에 터졌다 그래가지고 응급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눈을 뜨니까 수술을 했는데 여기 를 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수술하고 뭐또 옆에다 하나 빼놨어요. 근데 뭐냐이뭐냐 뭐냐 그러니까 이 변이 나중에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근데 그것이 왜 내가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개신념이래요, 개신념. 사람한테는 누구나 이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이렇게, 고드름 열려댓기 열려있는데, 그게 커져가지고, 암으로 지는데, 자동으로 암으로 지는데, 커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과로하고 그러면 그거 터져버린다, 이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중학생도 오고, 초등학생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저 같은 사람도 오고, 많더라고요. 근데 아 정말 이게 얼마만큼 아픈지요 내가 빼놨는데 100일이 지나면 다시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장을 20cm 를잘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장이 이제 잘라내서 빼놨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학문하고 연결하려면은 장을 짧으니까 뜯어야 되잖아요 장을 붙어있으니까 뜯어가지고 늘려서 이렇게 꼬매서 학문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 수술은 정말로 죽을만큼 아픕니다. 가슴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아프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다가 옆으로 누워있다가 이렇게 돌아 눕지를 못합니다. 장이 흔들리니까. 얼마만큼 아픈지. 한 15일 을또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항문을 집어넣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아프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무조건 막 가로하고 그래가지고 아프면 막뭐 병원에 가면 되지 이러는데 실상 가서 그렇게 보면 은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병원에 중환자실 이 옆에 가 있으니까 중환자실에는 말도 못 하지만 은 이렇게 흉부외과 쪽에 가면은 엄청 그런 사람들만 많습니다. 가슴 이렇게 찢지고배찢지고 찌지고 해가지고. 그래고 뭐, 위도 뭐, 돌려내고, 장도 돌려내고, 잘라내고. 뭐 위도 한나도 없어갖고, 쉽다고 연기해 놓은 사람도 있고. 병원에 놓여있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병원에 가면은 완전히 스트레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 이번 해나에도난잘안 합니다. 될수 있으면 안 아플라고. 그래도, 오늘도 지금 가서 스테로이드, 500ml 지금 세번째 맞고 왔는데요. 지금 23년차 이렇게 알아도 제가 스테로이드를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스테로이드는 매달씩 먹다가 끊은지는 3년 됐어요. 지금 그래서 메스티노로 돌려가지고 메스티노는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아침 저녁 하고 다른 면역제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무리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이렇게 복시로 보이고 근육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찾아갔어요. 교수님 정말 근육통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건 괜찮은데 근육통이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뉴마티스 하는 데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검사를 한번받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거 정말 싫으니까 교수님 다른 뭐 진통제 하나, 주, 아주 센 걸로 하나 주십시오. 그럼면 저희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교수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뉴마치스 그 환자들이 먹는 근육통에 먹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3일째 됐는데요. 이 근육이 그렇게 아프더니 이 근육이 감쪽같이 안 아픈 거예요. 와, 정말 근육이 안 아프니까 정말 사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온 근육이 막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 한한시간 동안 스트레칭 해야됩니다. 안마의자에 넣어가지고 또 1시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또 출근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또 괜찮고 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또 그러고 그랬데야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근육통은 그렇게 했고요. 눈이 20년 동안 22년 동안 눈이 계속 복시로 보였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렇게 약,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스테레오도 맞고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 잘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약간 흐리게 이제 뭐 처음에는 완전 심하게 보였고요. 갈려서 이렇게 중앙색 갈려서 보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덜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안 돼요. 뭐 산삼이 있다는 거예요. 산삼이 뭐 일곱 뿌리인가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 일곱 뿌리가 있는데, 한번 먹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워낙에 아프고, 눈이 안 좋으니까, 좋다는 것은, 면역이 좋다는 것은, 다 먹었거든요. 삼도 먹고, 홍삼도 먹고, 아무 생용없어요 근데 그 산삼이란 것을 한번 먹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뭐 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씹어서 계속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가, 그때는 이파리가 달린 것이 왔어요. 그래서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딱그 반을 먹었어요. 이파리만. 밑에 뿌리는 안 먹고. 아, 먹었는데 금방 효과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가 오냐면, 몸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밑가랑말이 난데요. 그러가지고 밤에 또 밑에 치를 먹었어요. 근데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스테레이도 처음 맞으면 그러거든요. 천 미리 맞았을 때 잠이 안 와요. 눈이 촘촘하고. 저녁에 잠이 안 와봅니다. 한 며칠 잠못 자요. 세로이드 처음에 맞았을 때는. 그 정도로 촘촘히. 뭐 책을 볼 수가 없는데, 책이 잘보여잘 읽는 것이도. 제가 원래 눈, 눈이 1.2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1.3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는가. 제가 나이가 65인데, 아니, 눈이 어떻게, 안까선생님 어떻게 눈이 점점 좋아진다고 전문에도 한번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산삼을 먹었는데요. 일곱 불을 사 먹었는데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갖고 눈이 이렇게 복식이 보이는 거 전혀 없고요. TV를 보면은 드라마를 본다든가 뉴스를 본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이 겹쳐 보입니다 이렇게 UR로 글씨도 겹쳐 보이고 그랬었는데 그 산삼을 먹고 나서 잘 보이는 거예요. 딱 선명하게 보여 버려요 이 안가 백내장도 수술했거든요. 백내장 수술하고 딱이면은 완전 칼라가 천연 칼라가 일곱 색깔이 그대로 보이듯이선명하니보이듯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도 많이 했잖아요. 백내장도 수술하고 안가 눈도 수술하고 가슴도 오고 배도 오고 지겹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산삼을 먹고 나서는 지금까지 눈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은 저 끝까지 주황색 반드시 보이고, 산도 보이고, 푸른 길도 보고, 제가 옷 리폼을 한 지가 지금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의료계 원래 있었고요.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 수선집만 한 지가 한 15년 넘게 했어요. 한 18년 정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24년 안 했으니까, 한 20년 인것 같아요. 수선가게만. 그래서 양복수선에 대해서는 제가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제. 20년을 해버렸으니, 양복만 했으니, 일반 옷은 저는 수선을 안 합니다. 양복만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딱 치면은, 양복수선, 제가 강주에서 하기 때문에, 양복수선 딱 치면은, 유튜브에서 1순위, 네이버에서 1순위, 다음에서 1순위, 거의 전 세계에서 1순위입니다, 제가. 양복수선 강주만 치면은. 양복 수선치면은 다른 사람도 많이 올라오지만 제가 한 중간쯤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이제 파워블로그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위순위에 네이버에 보면 파워링크라고 있잖아요. 한 다섯 개열개 올라오는 거다다 돈주고 그런 거거든요. 실페셀링크라든지 이렇게 돈주고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안하고 그냥 하도 많이 올려놓으니까 올린 사람 순위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많이, 검색 많이 한 것을 1순위로 올린다 이렇게 찾아내서 알고리즘이. AI가 굉장히,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바둑도 이겨본 것이십시 AI가 인터넷, 이 세상이 자고 나면은 번개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젊은 애들이 그 변하는 거 보십시오. 요즘 공부 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10시 넘어서 뭐좀 먹으려고 도뭐할줄 모르면 완전 까먹는데맹인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저 초등학교도 못 다녀가지고 문맹자 되듯이 인터넷 안하고 공부 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뒤지지 않으려고 몸이 힘쓰는 건 못하잖아요. 노동일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루종일 일하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터넷 쪽으로 이렇게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쪽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96년도부터 했으니까 저도 한 24년, 지금까지. 인터넷만 24년 정도 한것 같아요, 제가. 그럼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기가 편집실입니다, 저기. 여기가 편집실이고, 여기는푹 편집실이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요 이쪽에도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미싱 있고 저 카텐 뒤에도 기계가 여러 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무력증 앓으신 분들한테 제 말이 도움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압니까? 계속 이렇게 활동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십시오. 계속 손가락질이라도 이거라도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또한단 늘리고 조금 늘리고 조금 늘리고 그러면 정말 좋아집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메스티는 아침저녁 면역제 그 아침저녁 이렇게 먹고요. 몸이 아프면은 진통제도 먹고 그래서 전번에 며칠 전에 월요일날 제가 병원에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뭐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그 근육 아픈 것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그랬더니 0.5mm를 0.75mm로 바꿔준다 그랬더니 장마철도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그 아침정도 먹고 있고 제가 스테레이도 맞은 지가 한 6개월 넘었어요 7개월째 됐는가 싶어서 수사를 전에는 1 0 0 0 m 맞았는데 이앞전부터 앞에 앞에 부터 500으로 낮췄어요 그래갖고 세 번을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맞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망설이더니 전대병원에서 한번 맞고 그날 이게 2시간씩 걸려요 2시간 2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전대병원에서 맞고 가까운 병원에다가 이렇게 소변서를 써줘서 그쪽 신경과에 가서 또 맞고 그래서 오늘 이틀째 오늘 수요일잖아요 이 7월 7일이니까 세번 맞고 와서 컨디션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 중증 근무력증 환자님들 힘내십시오.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알았었잖아요. 나중에 그 교수님들한테 제가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 남태승 교수님이라고 신경학 교수님이 얼마나 유명하신지 정말 나는 오늘 또 월요일날 약 타갖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고개를 내가 배꼽 인사면서 교수님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더 좋아지면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도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주근교에 이렇게 이성도시에 이렇게 사신 분들 전라남도 들지 이렇게 사신 분은 들 광주 전남대 학동 전남대학교 원 신경과 교수님 중에 남태승 교수님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재용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중증 근무력증 경험담을 체험담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교수님이 잘 알아서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좀 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수술하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술을 좋아한는데 술을 안 먹습니다. 요즘.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몸에서 술이 안 맞습니다. 한두 병만 제가 원래 한 다섯 병 정도 마시는데 중증근무역증 때도 대장 터지기 전에는 다섯 병 정도 마시는데 아침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금물 무증 환자에도 그리고 아침에 사우나에 매일 월권 끌어가지고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서 목욕하고 집에가서 밥먹고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술은 다깨고요 근데 그럼 제가 지금 사투리 좀 많이 쓰잖아요. 강주에서 하니까. 제가 서울에서도 18년 동안 있었는데 서울 가면 또 서울말 씁니다. 근데 이제 강주에 고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투리 쓰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는 소주를 두병 마시면은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잠을 자면서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온 몸이 막 머리도 아프고 왜 내가 술을 먹었나 하고 다시는 술안 먹어야지 하고 후회를 해요. 그래갖고 또눈 뜨고 며칠 있으면 또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병을 먹어요. 기분 좋으면 두 병을 먹습니다. 먹고 나면 이제 두 일을 는또몇번 하고 그 짓을 몇번 하다가 이제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정 먹고 싶으면 한두 잔 먹고 몸에서 그그 그 정도 되니까 몸에서 안 받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나이로 해보면 65살인데 뭐 얼마나 늙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술이 안 받아서 이제 술을 안 먹고요. 일에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계속 찍어가지고 양복을 이렇게 수원집에서도 하면은 이 양복을 전체적으로 뜯어가지고 다시 한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양복 뜯어가지고 다시 재단해가지고 붙인다 해도 일반 양복점 20년, 30년 해도 이걸 뜯어가지고 이 체형에 맞춰서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많이 해본 사람만이 할수 있지 양복 점 한다고 해서 그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잘라서 박는다는 것을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음용을 해야 됩니다 체형에 따라서 그래서 비싼 옷을 몇백만원짜리로 갖다가 이것도 지금 요 갤럭시 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은 체하가승용차 여기 여기는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가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광역시에서도 조금 이렇게 중앙에서 금남로에서 는 조금 이렇게 여기가 학생회관이 있는데요 광주학생회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저처럼 중증근무력증 환자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의 굉장히 사는 기분이 듭니다 6 5시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한 80만 살고 죽올란다 그랬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좋은 세월에 뭐, 어언 때부터 64살까지 그냥 거의 바보처럼 좋은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프기 전에는 돈도 많이 벌어봤거든요 근데 그 돈의 이력을 저는 압니다. 돈의 든든함을. 그래서 아픈 동안에는 정말 그렇게 가고도 여행 가고 싶, 다니고 싶어도 한 100m를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러다 보면 걷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희망해고 100살까지 살려고 하면서 운동을 개선해요.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저희는 이제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도 쉽니다 일부러. 돈보다는 몸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급경사에 산 타지 못해도 한 15도 경사 이 정도 다는 것은 전번에도 이 앞주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왕복 4킬로를 오르막 2킬로 내리막 2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4킬로를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이 안쓰던 근육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뼈 마디 마디가 엄청 아픕니다 그럼 막 철봉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철봉도 하고 쿠샵도 좀 하고 처음에는 이그 산을 오르면서 이 광주에 그래서, 화순군의 옛날에 터널이 었을 때, 터널 2를 버스가 이렇게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그 경사가 15도 경사입니다. 그래서 화순 너리째에, 구 너리째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기를 올라갈 때는 한 10번 쉬었습니다. 10번. 올라2 k m 로 올라간 단 10번 정도 쉬었는데, 그 다음에는 8번. 그 다음에는 6번. 이번에 갔을 때는, 토요일날 갔을 때는, 두번 쉬었어요. 근데 일요일날 그 다음날 올라갈 때는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니까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면 쉬야 되잖아요. 지치니까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가다 가 보면은 한 1시간 넘게 걸려요. 천천히 가면 2km를 한시간반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한 30분이 내려와 버려요. 쭉쭉쭉쭉 내려는데 내려올 때도 빨리 내려오면은 근육에 무리가 근육 관절 이런 데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아픕니다 막더아퍼요 관절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근육은 그 약을 먹어서 그런지 힘이 생겨서 그런지 근육은 안 아프는데 관절이 막 이렇게 이런 온 관절이 막더 아픕니다. 그래도 그걸 이제 참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운동을 계속 요즘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무실에 가게. 요즘 날씨가 막 장마철이라 전기 코드 같은 것이 되도잘 되던 것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또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캠코더가, 이, 온오프가 잘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선 마이크도 지금 찼는데, 아까 잘안 되더라고요. 무선 마이크가. 그래서 이제 막 손대고 좀 했더니, 돼서 지금 무선 마이크 차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마이크를 안참 또 잡음이 더또 엄청 많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있잖아요 기회가 옵니다 노력하면 은 죽기 전에 한번은 성공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구독자가 728명 밖에 안됩니다만 은 1년 반 동안 728명이지만 은 1000명이 되면 은 광고가 들어옵니다 1 0 0 0명의 뷰가 4000시간이에요 4000시간 동안 4000시간 뷰가 4000시간에 구독자가 1 0 0명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광고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찍으면 보통 한 10분, 15분, 20분 많으면 30분 그럽니다. 저는 이제 옷, 이게 제이 교육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배우는 사람 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고치기 옛날에 유튜브 조금씩 했을 때는 뭐 미국에서도 오고 막 멀리서 일본에서도 오고 저한테 배우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료 받고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받는데 받고 제가 이렇게 아르켜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든 게 유튜브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다 물어보면 압니다 유튜브에 다 설명해줘요 자세하게도 옛날에는 뭐 엑셀이랄지 한글이랄지 파워포인트랄지 이런 거 배우려면 이렇게 다돈 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대학 교수님들도 제가 3.0부터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때는 유튜브에도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영상이 보고 싶어도. 그리고 이 동영상을 그래서 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이 없는 거예요. 오직에서 스테로이드 그 마약 같은 것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 좋다고 조금만 무리하고 어쩌 보면 또 갑자기 체력이 또한 20, 30% 떨어져 봅니다. 그럼 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힘쓴일이할지 이렇게 조금 무리해버리면은 금방 안 좋아집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요. 조금씩 1%씩만 올려서 뭐든지 운동이든지 뭐든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좀 배가 좀 나왔는데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하면서 음식은 먹는 것은 그대로 먹습니다. 먹는데 6시 넘어서는 전혀 뭘안 먹어요, 저는. 배고프면은 물만 마십니다. 그래서 한, 물만 한 15일 먹으면 몸이 적응을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는 6시 넘으면 물만 먹고 아침까지 전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녁 때도 좀, 자주 소식을 하다 보니까, 하루 세 끼를 먹어도 소식을 하다 보니까 몸이 적응이 돼가지고 몸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많이 먹으면은 신호가 와요. 배가 부르다는 것이 신호가 와서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이게 자생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이 찢어졌어도, 찢어졌어도 이렇게 위에만 꼬매놓으면 서로 통해가지고 심줄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면 됩니다. 암 환자들이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이 공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기, 물 그리고 좋은 뭐 음식들 먹고 거기도좀 먹고 그래가지고 완치된 사람도 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입니다. 중증 근무력증도 자기의 의지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세상의 흐름하고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나만 변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니까 그냥 나는 아픈 사람 이렇게 취급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파도 나도 보통 사람의 열 번에 갈 것을 한 번에 갈 것을 나는 열 번, 스무 번을 노력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 인터넷 처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 전신 마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할 때도 다른 사람은 한두 번에 알 것을 저는 20번, 30번 하면은 29번까지 다 잊어봅니다. 그래도 30번을 가면 이제 기억이 되어지고 머리가,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쭉 하게 됐는데 영상 공부한지가 제가 한 15년 됐는데요. 그때는 아까도 조금, 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가 않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을 때 발달되지 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뭐 아르켜 준 데가 없었습니다. 책도 없고 동영상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들어가도 전혀 한글로는 된 것도 없고 영어로 된 것들이 조금 5분, 말으면 10분 조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알아드려요. 영어를 제가 그래도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오늘 그래도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영문 프로그램을 씁니다 한글을 안 써요 근데 요즘은 이제 2002.0이 나와가지고 어도비 2.0이 나와가지고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된 것도 있던 거요 프로그램이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은 5시간 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동영상 그 프로그램 이제 어도비를 공부를 많이 한 젊은 애들이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상이 그런데 프로그램은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가 1순위입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좀 못해요. 근데 어드베에서 나온 것은 정밀하게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라낼 것은 정확하게 잘라내고 붙일 것은 붙이고 해서 음악 안 넣고 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가 주위에 더방님이 양복을 입는데 양복이 뭐 옛날 거에서 온다는 좋은데 커서 옷이 가만히 씌우는 것 같이 아, 시골 그 농부님 오랜만에 양복 입은 것 같이 그런 옷들 있잖아요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은 제가 개운하게 몸에 맞게끔 다 고쳐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수선비를 많이 받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한 벌에 15만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30만원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아프니까 많이는 못하고요 많이 봐요 한두 벌 그것밖에 못 합니다. 이제 건강이 좀더 좋아지면 더 무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면은 몸이 아파버리면 또 그때는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꾸준히 체력을 올려가고요. 교수님들하고 신경과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환자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교수님들도 계속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환자, 저환자 얘기를 많이 들어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전남백병원의 남태승 교수님은 이렇게 도 좋고 조그만 하신데 굉장히 좀친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세하게 환자의 마음을 다 읽어줍니다, 들어주고. 얘기한 대로 다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처방, 좋은 약 그렇게 서로 교류해가지고 몸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처음 예, 다른 병원에 서울 그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다가 신경과에 가시면은 그 교수님도 뭐 나혜문 교수님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교수님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전국적으로 그 분무력증 환자들한테는 그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 쪽에는 연세 세브란스로 가시고 그쪽에 밑에 쪽으로는 광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광주에 오셔가지고 남태선 교수님을 만나보시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란 얘기도 쭉 하시면서 하면은 교수님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처방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근데 환자는 절대 자기만들 하지 말고요 민간약법 이런거 쓰지 말고요 중증근무립증 환자들은 한약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감기와도 진통제만 먹고 먹지 말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기약도 잘 안먹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하니까 감기도 전에는 하루면은 금방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한 다섯 번 정도 막 금방 콧물 줄줄 흘러가다도 금방 정상으로 또 옵니다. 정상 왔다가 또 조금만 안 좋으면 콧물 줄줄 흘러고 침하고 목이 가을에서 막팍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조심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더 좋아지면은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십니다.